광 대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명나서 더잘 노는디. 내 수백 년 동안 광대로 살았지만 요새 같이 힘든가 참이여. 아그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가 무엇인가 땜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허기사 광대 삶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간디. 조선 때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일정 때는 빼앗기고 맞아죽고. <웃음> 아 근데 말이오 나는 왜 광대로만 태어나는 것이오 태어난 보면 광대고 또 태어난 보면 광대고 <웃음> 전생에 무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디 <웃음> 광대가 살만 나는 그런 세상 실컷 한번 살아봤으면 참말로좋겠다 동동동동동 동동, 동동. 아니 놓지는 못하리라 참... 여요 이화야! 여태 이러고 있는 겨? 한참 걱정했잖여 어여 들어가자. 아휴, 오라버니. 내 실수 없이 잘얼런가 모르겄어. 아이고, 이 근동에서 니춤 네 따라갈 수는 없은 게 걱정하지 말아라. 아, 참말이에요? 안마. 그리고 양반 네 잔칫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도 좋을 거 없은 게 어여 들어가자. 왜요? 지가 잘해야 우리 사당패를 자꾸 불러줄 거 아니에요. 에 그것은 이 오래비가 알아서 헐란게 너는 신경쓰지 말고 어, 야, 들어가자 가자 예 오늘이 무슨 날? 우리 천대감이한대가님한테아뭐 하는 날 대감, <웃음> <웃음> <웃음>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웃음> 아, 천대감 덕분에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소이다마 일이 급작스럽게 호출 하시니 무슨 병고나 난줄 알았소이다그리야 <웃음> 제가 그동안 대접이 부족한 것 같아 자리 한번 마련했소이다 <웃음> 미천한 자일이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고 있다. 하하하하. 아 그러나 저러다 이번 과거에 천대감 자제분께서 응시하였다 들어소만 결과 어찌 되었소이까? 그것이 새 차신 놈이 변변치 못해 아오래도 낙방을 했소이다. 허허 <웃음> 그건 참 안타깝소이다. 어? 과거라는 것이 내나 지금이나. 혹 실영만으로는 되 것은 아니지요. <웃음> 내 대감 가는 대화가 통할 줄 알았소이다. 약속합니다. 이건 거짓이다. 아이 참. <웃음> <웃음> 이제 전대감 자제분께서는 과거에 급제 한거나 매한가지였니 중하공인만 남았소이다 그리야. 내 <웃음> 네, 그럴 줄 알고 대감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다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겨주시십시오. <웃음> 하여튼 이 천대감의 준비성에 깜짝 놀랐소이다 그리야. <웃음> <웃음> 박승호. 예, 마님. 뭔들 하는 게가 준비가 됐으면 빨리빨리 시작하지 않고. 예! 여보게들! 풍악을 울리시게! <웃음> 오시오퍼님네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라오? 어떤 놈은 백날 첫날 비터지게 일해봐야 안되는 놈이 있는데 어떤 놈은 태어나서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 자기 손바닥을 요렇게 요렇게 편하게 뒤집은 놈들이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뭐 그건 그렇고 요 천왕 광대 놈들은 재미나게 한번 놀다가 하면 그뿐 내가 요 번화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데 이렇게 노는 것이었다. <웃음> Bye. 어석과 몽둥이를 가져오느라! know, Mona a n g e 어 i n a Butterago in the Ga. 둥이 t t e r Mongo, Teddy Ajanko. I go to the m o n 네 o 이 go to t 이 e m o 아이고, 오라버니! 이 t 한 e m o 에 새벽 춤다리 시인지또섣초도병과어이다밝고 생은 사당패였는데 여동생 살리려다 맞아 죽었구만요. 그때 우리의 광대들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왜 천대받아야 되는지. 지 목숨도 지 것이 아닌 그런 서러운 삶이었지요. 근데 말이오, 다시 태어났는디 <웃음> 참 환장하게 또 광대네. <웃음> ม시구นานเพื่อ 천천 조황 대신 아부이는 금동기 군뚝은 군대장군 화연똥의대유각시콩떡 반텅 만대장군 달그랑 밑에는 댕그랑 각시 책살에 휘몰하다가 금의 장성대를 맞춰 원당은 소멸하니 건국엄령이 대가중 만사가 되기로고 이 필사가 여의로고 망과 뜻과자 순대로 수월통 치바롬이야 아이고야 잘한다 잘해 아 그렇지 수고! 잘하죠 수고! 아이고 너무나 잘한다 아니 말이야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찌저찌 잘 올라와 왔는데, 어이 그렇지.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려 허니 천리같이 저기요, 지척이 천리로다. 아이, 그만큼 멀다 이 뜻이다. <웃음> 자, 한번 조심 조심해서 건너가 보는데, 어시고 잘 가면 제주가 될 것이고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될 것이다. 아이. 자. 장단 실적 올려놓고 가자 철라 한심원 보기에 얼마 안돼 보이기에 아, 이렇게 마음 푹 놓고 왔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그려. 아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그려. 다행일세에잘 건너온 게다행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벌벌 벌 떨면서 건널 것이 아니고, 아 제주다운 제주로 넘어가 보자고. 아, 그렇지, 무슨 제주인가? 허니, 허니. 꼭 이런 재주였다, 차라. 하시고. 왜 그러나? 괜찮아? 괜찮아? 자네거나 신경 쓰시게나. 아, 그렇지. 내 거는 괜찮아. 아, 알겠네. 아이고, 여보게나. 에이, 그나저나 걱정해 줘서 고맙네. 아, 걱정해 줘야지. 그렇지. <웃음> 자, 여보게. 아이 씨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건너가는 거 아니? 아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할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내 오른발로 내 코를 한번 차. 보는데 코를? 아이고, 애쓴다 했어 <웃음> 이게 그렇지. 되는가? 용쓴다고 그게 차지나. 아유. 어떻게 차는 거. 니, 니. 허 니. 꼭이렇게 차는 것이고다아이시고아이시고 아이씨. 같은데 이것보다 더 재미난 거 없나? 더 재미난 거? 어 이거 그렇지. 네가 올라와서 하세요. 그럼 재밌게. <웃음> 미안하네. 내가. 그렇지. <웃음>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붙여서 가보자고. 아이, 이렇게 한 발로만 내 코를 잘 것이 아니고? 아니고? 어떻게 차는 거? 아니, 아니. 이 양발로 내 코를 한번차 보는데 양발로? 아이고, 용쓴다. <웃음> 아이고. 양발로 차 보는데, 에이? 잘못 차면 내 코는 묵사발이 될 것이고, 에이? 잘 차면 내 코는 멀쩡할 것세. 멀쩡하길 바라네. 그렇지. <웃음> 자 이번째주는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장단 바짝 몰아놓고 한번 건너가. 보는데, 보는데. 장단 올려라. 얼씨구. <웃음> 하. 다행이도 멀쩡하네. 아, 그럼 다행이네, 다행이요. 그렇지. <웃음> 자, 여보게나, 아쉽게나, 어이, 어이. 이번 제주가 마지막이 될것 같네, 그래. 자, 마지막 제주 부리고 가는데, 가는데. 이것 또한 창단이들리면 재미가 없다. 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나도 모르네. 자, 봐야 창단에 이... 맡겨놓고 엄마 건너가 보는데, 보는데. 창단 올려라! 화이구나 화이팅! 화 세상은 참말로 좋다구만요 땅에 서면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느라 달코다른내집신밖에 바라볼 수 없는데 줄 위에서 보는 세상은 공기도 다르고 풍경도 다르고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사람들이 보다 뭐, 나를 쳐다보는디 <웃음> 세상을 다 어떤 것 같다니까요 내 출광대생은 허망하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세상 웃고 잘 놀다 갔을게 처음 생보다는 좀더 낫지 않나 싶네요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오겠지요. <웃음> 효능문애들아 예.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돌아왔으니 우리 비봉들의 모내기라 무어여보세 하늘아세 겨 오해 어, 사고 원님은천엽상이요 오해를 어, 사고 제난원님은 공달러 싸고 오해 어, 사고 부창원님은 해우상이요 오해를 어, 사고 MP 원님은 고기쌈 싸고 어. 없는 게가 누가 일 i 안하고 구 e 치고는 거야? m n 명 t 야 일을 하지! to eat it. I'm not going to e a 나가 t i 고 not g 이 i 이 g t 이 eat it. I'm n o 이 g o i n 이 to eat it. I'm not 상 o i n g to eat i 이따의 짓거려 시간이 없다 이말이야! 뭐 이따의 산해내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지금은 대동아 단계를 위해 군수물자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야! 알싸! 해서! 여기에 있는 이새 땅어리들은 우리 천왕 태아와대미본제국을 위해 하! 순수물자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제끼! 혼다! 당장 이것을 압수하라! 내말 했어 <웃음> 아, 나와! 아이씨 내놔 아이. <웃음> 자, 이제 이것은 한국시민의민의 수익계 다들 영광이 되는줄더라고 안됐나 이럼! <웃음> 이것은 못 가져가 소백년또안 내려온 곳을 어찌 치라고 안돼! 바가야로 지금 이것을 공출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놈이 있다면 내즉각 저단으로 하겠다. 에이트라가 아, 아, 어떠라고 뭐, 했는겐가? 당장 압수하지 않고. 나와, 안뺏기려고 애를 써 봤는데, 총과 칼을 당연히 재주가 있어야 말이죠.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말로 힘든 것이더만요. 그땐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굳히고 산다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들었지라. 그래도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농악이, 세계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단 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농악을 가르치고 전승해오신 광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문화가 끊어지지 않게 잘 이어오신 광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광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광대라는 게 긍정적으로 불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아픔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대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오랜 세월 역경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나아져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기도 잘 이겨내리라 믿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광대들과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